우리의 결말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순간을 떠올리면 울지 않도록 그러면 안 될까 원의 n n a ending 수 없다면 아주 아픈 상처가 되어줘 너를 기억할 수 있는 흉이 지도록 기꺼이 아플게 그래 주겠 오랜 괴로움을 잠시 쉬죠 이대로 한번더 내게 안겨 쉬고 싶어 자꾸 가시는 두려움보다 잠을 숨 겨울엔 너도 보고 싶어져. 그럴 수 없다며 이 장면으로 날 기억해줘. 서글프게 아름다운 우리의 밤도 꽃잎이. 날이는 어레피엔디